아라, 라 a 라 a la, la, 히 a la, 라 a 라 a 카 a la, la, la, la, l y la, la, la, la, 리 a 라라라 a la, la, la, la, l 라 la, l l 라 l 라라라디라성 아바바바 하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거하시면 아버지 아버지 그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아버지 아버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이 비임에 아버지 하나님 빛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독 충만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이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물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아버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못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가리고 아버지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목치를 하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조롱거리로 만든 것을 아버지께 자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아버지를 향해 있고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며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갈등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그 갈등을 그 노력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기에 이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불러주셨고 아버지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수백만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님 아버지 붙들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주받은 땅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민족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대신하여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분열하여 서로를 미워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시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아버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축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이 우리 개개인의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구하시면 성령의 생기를 우리 마음껏 불어넣어 주시면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능히 아버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여겨 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대 주시옵소서. 아바, 아바, 아바나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아버지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아버지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버지 그 교회 건물은 그 부동산은 아버지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기여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서고자 하고 내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너희 거짓된 악한 영들은 거짓말로 속삭인 너희 악한 것들은 우리 모든 한국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결박 당하여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음란한 것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음란한 그 악한 영들은 내가 나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서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그것으로 이념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이념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너희 악한 것들은 너희 거짓의 영들은 내가 낯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서 결박당하여 떠나가게 될지어다 내가 나설 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두 주인을 섬기며, 만몬을, 물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우상, 재물을 우선하며,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너는 잘 믿고 있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짓으로 속삭이는 너희 거짓의 아비들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결박당하여 떠나갈 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탐심들 우리의 모든 거짓말들을 일삼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세뇌시키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만드는 너의 거짓의 아비들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결박당하여 떠나갈 지어다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밥은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현실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속삭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세상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너희 거짓의 아비들은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결박 당하여 떠나갈지어다.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봐.